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제 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트리 패밀리, 웰컴 백! 만약 저를 처음 보신다면, 웰컴!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쌤입니다.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처음 하시던, 10년, 20년, 30년 동안 쉬셨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이들 걸음마 배우듯, 이 왕초보 영어교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부분이 쉬우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제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저의 수준 높은 개그와 재치있는 유머 때문에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없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적용,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더하기를 배울 때 보면 은2 더하기 3도 무엇을 사용하죠?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에다가 3개를 더하니까 4개, 5개죠? 이렇게 덧셈을 시작하죠.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손가락이 필요 없게 되고 조금 더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두 자리를 더하게 되고 세 자리를 더하게 되고 네 자리, 다섯 자리도 더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볼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규칙들을 이해하시고 외우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써 버릇하지 않으시면 머릿속에서 회전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점점 긴 단어들을 빠르게 읽기 시작한다면 영어가 더욱 재밌어지겠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7시간 동안 다뤘던 소리들을 한 장의 종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어 영어트리 이름으로 블로그가 하나가 열려있긴 한데요. 밑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쉽게 읽기 위해서는 음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한 권을 다 읽어 하면 부담스러운 아이에게도 1장 2장 챕터들만 읽어 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다가가겠죠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아이들에게는 종이 장수로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그것도 힘들어 한다면 한쪽 범위를 더 줄여보고 그것도 힘들다면 문단 범위를 더 줄여보고 영어 단어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사람들은 긴 단어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짧은 단어는 무조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양이 적기 때문일 건데요. 어려운 긴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다가갈까요? 음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 편한 단위로 자르는 것입니다. 음절이란 아예 이호 모음을 기준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음절들이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모음이 혼자 자체적으로 소리가 날수 있겠죠. 나를 뜻하는 I 같이요. 모음과 받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m, is 같이요. 초성과 모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he, she 같이요. 초성과 모음과 받침이 돼서 한 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cat, hat 같은 단어들 말이죠. 한글은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 모음을 찾으신 후에 그 모음 앞에 있는 초성을 찾아 봅니다. 이때 모음 앞에 있는 초성이 h가 들어간 한 소리로 묶이는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bl, 뭐 cl, st 같이 두 소리가 모음 없이 연속으로 소리나는 글씨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의 리을 미음, 리을 기억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모음 또한 우리가 찾은 모음이 혼자서 자체적으로 모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 E, E, E, A 같이 붙어서 겹모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 우리의 매직이 자음을 끼고 앞에 모음을 도와주는 E 같은 단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 먼저 볼게요. 이 단어는 아마 낯선 분들이 많긴 할 텐데요. 세 글자 단어라서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선 모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음은 I가 있죠. 이 I의 왼쪽에 F가 있습니다. 얘가 초성이 되겠죠. F와 E가 붙어서 F가 됐습니다. 그리고 g 가 마지막에 있어서 g 의 ㄱ 그 소리가 납니다. 합쳐져서 fig가 됩니다. 이 ㄱ 그 소리가 한글의 fig같이 한 소리가 아니라 fig하고 끝에 나게 되지만 이 g 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fig라고 발음이 되고 이름절 소리로 취급이 됩니다. 네 글자 단어도 이름절들이 있습니다.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음 I가 있죠. 자 모음 앞에 있는 R이 초성이 되겠죠. 그래서 R과 I가 만나면 r 가 됩니다. I 다음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 모음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순서대로 소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스 크, R, S, K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모음을 찾으셨나요? 어? 여기는 모음이 두 개가 있네요. A가 있고 E가 있습니다. A와 E가 있을 때 사이에 T라는 자음이 있죠. 그래서 이 E는 매직 E가 됩니다. 앞에 A를 이름 소리로 바꿔주고 자신은 희생하게 됩니다. A의 초성은 R이죠. 매직 이를 포함해서 Ray 소리가 났고요. 이제 A 뒤에 있는 T는 소리가 나서 rate가 됩니다. 이렇게 모음이 두 개로 보여서 이음절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소리 rate가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엔 모음이 두 개가 붙어있네요. a와 i가 서로 붙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이두 아이들이 합쳐져서 a 소리가 납니다. 이 ai를 하나의 장모음으로 보시고요. 앞에 있는 초성, 피, 파, 페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p 페이드가 됩니다. 자, 지금은 이름절이어서 끊을 건 없었는데요. 자, 이음절 단어부터는 우리가 이제 끊어가야 합니다. 끊는 연습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절 첫 번째 단어를 볼게요. 여기서 모음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오와 아이가 있습니다. 모음을 찾았으니 이 모음들이 초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O의 초성은 B, Y의 초성은 D가 됩니다. 그래서 B와 O가 만나서 b Y와 D가 만나서 D가 됩니다. 여기서 Y는 네 번째 위치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BODY가 되죠. 다른 단어 하나 를 볼게요. 자, 여기에는 모음이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네요. E와 Y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E는 초성이 없죠. E로 시작했으니까. Y는 초성이 V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N의 역할은 E의 받침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EN을 붙여서 N 그리고 VY 합쳐서 V. envy, 부러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섯 글자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모음이 u와 y가 있습니다. u의 초성은 st가 되고요. y의 초성은 n가 됩니다. 그래서 study, study가 되게 됩니다. 이 st를 보고 왠지 t 앞에도 선을 거어야 될것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음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ST에 선을 걷지 않는 거지만 아이들이 읽기 연습을 할 때는 여기에 선을 걷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절 수를 맞추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쓰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S와 T 사이에 선을 긋고 읽으셔도 <목소리> 스터디 합쳐서 읽을 때 스터디 소리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음 앞에 자음이 있으면 자르기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H를 통해 하나가 되는 아이들만 잘 기억하신다면 말이죠. 그 다음 단어는요. 모음이 세개가 보이네요. A가 있고요. 그 다음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습니다.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나지 않는 E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매직 E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IVE로 끝나는 단어들은 모두 EV 소리가 납니다. 모음 A가 시작을 해서 얘는 초성이 없죠? 대신 C라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a c 그 다음에 T, I, V, E가 만나서 TIVE. 마지막에 V는 E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TIVE 한 음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a c 브 TIVE가 되는 겁니다. 3음절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음을 찾아 볼게요. a가 있고요. e 그다음에 o u가 있습니다. o u의 초성은 r. e의 초성은 g. a의 초성은 d입니다. d a n then g e j r o u s rus dangerous가 됩니다. 좀 짧아지니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모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개나 있네요 ea i y y의 초성인 l i의 초성인 s ea는 초성이 없죠 ea ee s i z ly ly easily 라는 발음이 됩니다 긴 단어 몇 개만 더 볼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모음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죠. 아시는 단어니까 e, e, y, i가 있습니다. 뒤에 i부터 보면은요, i 앞에 있는 초성이 th입니다. h만 보시면 안 되고요, th를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thing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모음 y, y 앞에 있는 r, 그래서 얘는 re가 되죠. 그 앞에 있는 e. 얘 초성은 v가 돼서 v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혼자 있는 이, 얘도 e 소리가 나서 everything, everything이 되는 거죠. 길다고 어려우실 거 없습니다. 같이 잘라가시면서 쉽게 쉽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 O, A, I, O 모이 다섯 개나 있죠. 하지만 I-O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를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O를 기준으로 앞에 T가 있습니다. 이 T-I-O-N은 명사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묶음인데요. 이것은 SHUN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T언이 아니라 SHUN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A가 M을 초성으로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O는 F를 초성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처음에 있는 아이는 초성이 없습니다. 잘라보면요. I -N, IN, IN, FOR, OR이 또 만나서 FOR이 되겠죠. MA, 얘가 ME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뒤에 I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I가 얘를 이름 소리로 바꿔주고 아이 자기 소리도 내는 욕심이 좀 많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MA는 MAY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t-i-o-n, shon, information, 이 됩니다. 이 i c e가 e 뿐만 아니라 a-i-o-u, 또 앞에 모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e를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는 e는 자기 소리가 나지 않지만 a-i-o-u는 자기 소리도 내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차 더달아가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는 조금 낯설지 않으실까 싶어요. 모음 찾아볼게요. I, e, e, E, E, E가 네 개나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 E는 소리가 나지 않는 E입니다. 얘는 C가 S 소리 나게 도와주러 나왔을 뿐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 있는 E의 초성은 D 그 앞에 있는 E의 초성은 P 그 앞에 있는 E의 초성은 D. 처음에 있는 I는 초성이 없죠. 그래서 I, N, IN, D, E, DE, P, E, N, PEN, D, E, N, C, E, DENCE, INDEPENDENCE, 독립이란 단어입니다. I, I, I, I, A, I, O. 모음이 엄청 많네요. 마지막에 있는 I, O 이것을 하나로 치고요. T, I, O, N이 또 나왔습니다.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션 소리가 나고요. 앞에 있는 A는 N을 초성으로 두고 또 뒤에 있는 I의 영향을 받아서 네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nation. 그 다음 앞에 있는 I는 초성을 M을 두고요. 그 앞에 있는 I는 초성을 r 또는 cr로 보셔도 되겠고요. 제일 앞에 있는 i는 d를 초성으로 듭니다. 끊어서 dis this, cri cri, mi, me, na, n a tion, shun, discrimination, 차별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빨랐다 싶으시면 천천히 보셔서 전전희가 아니라 반복해서 보시면서 네한번더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긴 단어들을 쪼개서 읽어보았을 때 조금은 쉽게 느껴지셨나요? 아직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단어들, 1음절, 2음절 위주로 연습을 더 해보시면 조만간 3음절, 4음절들도 쉬워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실전, 연습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시거나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 사과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를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글자, 다른 소리를 구강에서 알아보고요. 재미있는 퀴즈들, 실전들, 적용들을 오늘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방법들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보다 영어를 쉽게 읽으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